아 근데 여자친구랑 운동하고 마실 수도 있잖아 그래! 그치? 여자랑 하는 운동 있잖아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랑입니다 아, 오늘은 응. 잘 아시는 게스트 개물쥐와안녕세요콧등이름 응.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어, 운동 좀 하시고 네, 네 이축분도 네. 네. 다시 o r t 이스포츠 이스포츠 단백질 말 리뷰를 할텐데 좀 솔직한 거 좋아합니다 아니 음. 이런 말 하면 안되나? 뭐 아니요. 뭐 어. 왜 저는 광고 안주시죠? <웃음> 아 운동 한참 했을 때는 줄만 했잖아요 그때. 야. 계속 했어야지. 그래. 아니 줬으면 계속했지. 아니야 너 아니지 아니지. 저... 아니 아 줬으면 <웃음> 계속했지. 너 계속하고 있었으면 줄라 했는데. 어. 때로 쳐도 이제 줄라다안 준. 거 아니야 그래. 그때 운동 영상 버벅 버벅 터져가지고 그때 줄만은 했었어 그때. 자 내추럴 초콜릿이고요. 지금 또왜 벌컵 좀 대신 것 같은데. 아, 아 근데 너살좀 떴죠. 안 그래도 이거 필요했거든. 그러니까 벌컵 좀 냈고. 너는 단백질 뭐 먹어 뭐, 먹어 뭐, 먹어 뭐, 뭐, 전이것도다 뭐. 먹어 봤죠? 웬만한 거는 다, N... 다 먹어 봤지? 뭐 말해도 되나? 말해도 돼! 엔에스 코드 요청, 뭐 어. 신타식스, 어. 컴백 바나나, 어. 뭐 맞아. 등등 여러 가지? 여러, 마이 프로틴도 먹어 봤고 먹어봤어? 나 이게 물로 탄거고요어 이거 우유에 소식하게. 타면은 딱 그건데, 코코아 맛있네요 음딱 물에 코코아 탄 맛인데요? 음 어? 진짜 딱그 맛이야 그냥 눈 찍어 보지 말고! 우리 진짜 솔직한 거 좋아해 야, 맛있, 어, 맛있는데 딱 대중적인 그 초콜릿 맛? 아, 10점 만점에 7점! 점? 저도 7점 정도 7점? 네. 음, 점. 내가 막 초콜릿 좋아하진 않았어 저는 8점이에요 8점 왜냐면 초콜릿이 오래 꾸준히 먹을 수 있어 이게 차이가 음. 나는 거야 아, 많이 음. 먹어본 사람 알아 음. 이 맛이 너무 독특해서 맛있잖아 근데 이거 한달두달 달 먹으면 또 질릴 수 있거든 근데 이, 이, 이 맛은 계속 먹을 수가 있어. 음, 오케이. 진짜 중요한 게 너희들 잘 들어야 돼. 특히 네. 여성이 좋아하는 맛을 알아야 돼. 형도 음 원래 까르보나 이런 거잘안 먹는데 네. 먹기 시작한 이유가 같이 먹어주기 위해서. 공감대 음음 형성. 공감돼 형성. 이 민초가 여성들한테 진짜 인기가 좋아. 어... 아, 진짜 인기가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민초가? 여성들은 민초를 그렇게 좋아해. 아니 그민초 좋아하시는 분들만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아, 아니, 아니 근데, 근데 여성분 10명 물어보면 한 8명이 좋아하셔 근데 남자는 10명 물어보면 거의 10명 다 싫어할 거야 그치 거의 다 싫어할 거야 어. 여자친구와 같이 마신다는 느낌으로 한 번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는 운동 안 해서 같이 마시려고 <웃음> <웃음> 아 근데 여자친구랑 운동하고 마실 수도 있잖아 그래 그지 여자랑 하는 운동 있잖아 아니 같이 운동. 하는 운동도 있어. 무슨 그래, 운동? 같이 하는 운동 있지. <웃음> <아니 웃어. 웃음> 어. 하 아니 그거. 왜? 아니 근데 그거 하고 먹지. 어, 그거 하고 어. 먹으면 효과 있나? 있지. 있지. 그럼 그러면 이거 중요한데요, 이거? 스위타기 어, 따라주고 힘들었지 하고 따라주는 어. 거. 고생했어. 어, 고생했어. 좋았어요. 어. <웃음> <웃음> <조용하네>. <웃음> <웃음> 응. 응. 운동하면 기분 좋지. <웃음> <웃음> 아, 어때, 아, 어때. 아, 치약 뿌려놓는 거지? <웃음> 아 이거 여자가 좋아한다고 이거를? 아니 아까 딱그그 그 먹은 코, 초코에다 치약 넣은 맛인데? 아나안될것 같은데 한0점 만점에 한2 점? 2점 정도? 2점, <웃음> 아 그러지 진짜 남자니까. 어. 이거 먹으니까 입맛이 떨어지는데. 너 <웃음> 뭐, 뭐, 뭐, 뭐, 운동하고 뭔가 유연상이나 그 뭔가 어. 뭔가 막 유혹 그 유혹일 때 이거 먹어야 돼. 이거 먹으면 어. 입맛 떨어져서 안 먹게. 아그 아, 음 정도다. 다이어트할 그 때. 어, 그래, <웃음> 어, 어, 어. 그러면 10점 맞췄면 몇 점? 1점 <웃음> 솔직히 옛날에 나도 한 1점 줬거든? 2점? 난 민초먹는 사람이 이해를 못했던 사람이야 음... 나는 7점 너무 오빠한다 어. 나 이거 좋아하면 안 되냐? 아, 좋아할 수 있잖아 아, 나 좋아하면 안 되냐? 아, 아, 네, 자 이거는 시리얼 밀크로 시리얼 밀크 어쨌든 색깔은 괜찮은데 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닐라네 그냥 바닐라 공물냄새인데 공물인데 공물, 어. 그 공물인데 그 이게 맛있는 그 공물 뭐지? 잣잣잣똑네 <웃음> 아, 그럼. 어, 어똑 아, 잣은, 잣은 아니고. 잣은 아니고 그 뭐지? 율무 율무 느낌이야. 아, 율무 그래. 율무자. 그래. 어. 율무자. 어. 그럼 잘 어, 맞다. <웃음> 어. 야 오케이. 아, 이건 좀 너무 내데 이거? 아, 진짜 그 정도? 아, 이 뭔가... 아, 잠깐만. 아니야. 끝맛이 좀 좋다. 어 맛있어요. 끝맛이 진짜. 좀 고소하네. 아, 고소하네. 고소하네. 음. 근데 뭔가 물이랑 안 어울리는 조합이야. 아, 우유 자체가 좀더 어, 어, 우유에 어울려. 근데 어. 우유에 타 먹지는 않잖아, 프로테을 그러니까 이게 이게 왜냐면 또 해장에서 먹고 이러니까 어, 가장 그치. 이제 어, 먹기 쉽게 좀 물로 했는데. 아 원래 우유에도 타 먹나 그러면? 원래 우유 타 먹는 게 정석이지. 이거 우유 타 우유로 만든 거. 어. 어쨌든 우유는, 우유는, 우유는. 대충 사람들이 물을 먹으니까 그래서 그치. 이게 끝맛이 좋은 걸 지금 확인해 가지고 한 10점 만점에 6점? 6점. 음, 오케이. 6점. 너는나 7점. 7점? 끝맛 음. 진짜 괜찮아. 어. 나 나는 8점. 그러니까 좋아. 이거 좋아. 여기 괜찮아. 어르신들이 좀 좋아할 맛. 내가 나이가 먹긴 했지만. <웃음> 음. <웃음> 다른 곳에 맛을 추가하잖아. 네. 근데 이건 국물 맛이 나잖아. 아 어, 그러니까 좀좀 건강 기능 식품 먹는 그런 느낌? 음, 맛도, 맛도 있어. 맛도? 건강한 맛이야. 어, 맛도 있어. 맛있어. 맛있어. 음, 아 이제 진짜... 이제 신작품입니다. 음. 스트로베리 스튜베, 스트로리 요구르트. 어 냄새도 좋아. 와 음. 그거 냄새나. 내가 옛날 때 딸기맛 프로틴 많이 먹었는데 냄새 좋아. 아, 형은 스트로베리를 하지 말라고 막 진짜 얘기했어. 요 음. 나는 딸기맛은 건드리지 마라. 딸기 우유 만드는 거 되게 힘들어. 그맛 재현하기가 잘하면 양만 나거든. 지금 그런 편견도 갖고 있고 음. 이거 올해 못 마시거든요. 어쨌든 뭐 신제품이니까 마셔보겠습니다. 아니 웬 덩어리가... <웃음> 아니야. <웃음> <야. 와. 웃음> 야. 아, 저는 이거 맛있었어요. 아 맛있었어. 근데 이걸 좀더 물을 덜 타서 음. 좀 진짜 요거트 같이 먹으면 여성분들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음. 아니, 뭐, 어, 여성분들이 음. 진짜 좋아할 것 같고 음. 맛도 솔직히 초코맛을 많이 먹다보면 질려서 딸기맛으로 가는 테크가 많거든. 음. 딸기맛에 내가 되게 싫어하는데 근데 이건 요거트 맛이 좀더 쎄서 요거트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할 것 같아. 요 저는 7점, 아까 초코 음료랑 아, 똑같이. 는 저는 4점. 아, 어. 오케이, 4점. 완벽이네는 응. <웃음> 나는, 나는 5점 주겠습니다. 어? 어난 스토로백 진짜 1점 주고 이랬어. 음. 아, 아, 아니, 그래. 많이 올라왔네. 올라, 어, 엄청난 아유, 발전, 장기야 발전이네. 조금만 더 노력해가지고 좀 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제품이 멜론 밀크. 아, 나메론 어, 아, 좋아해. 멜론 좋아. 오, 오 색깔 오, 오, 오, 색깔 오, 색깔 마음에 들어 남자들이 이러니까 은근 좋아. 어 이거 메, 메로나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향 맡아봐. 어떤 어떤 오 어, 메로나인데? 그렇지. 와 이거 완전 메로나 향이랑 똑같네. 먹어도야? 먹어보자. 아 십점. 뭐, 뭐. 아, 어 너무 너 너무 맛있다 오케이 알겠어. 십점. 그냥, 그냥 메로나랑 되게 흡사해. 아, 그리고 아, 진짜 맛있어요. 그냥 그냥 맛있어 그냥, 음, 음, 그냥 억밥 없이 나는. 나는 메로나랑 맛있는데 그..뭔가 그 끝에 향이 좀별로 향이? 있어. 향이 그냥 못 잡았다? 막힌거 아냐? 니아니 막히겠냐고 8점 8점 8점 이게 향이 나쁘면 또 역.. 들어올 때 역하거든? 맞아, 땀 음, 나고 어, 진짜 썰어 아, 막목 막뭐 진짜 갈증 나는데 음, 근데 이거는 좀 걸쭉하지도 않고 냄새 너무 잘 잡았고 맛도 얘말대로 지금 끝맛이 살짝 메론나 이 단맛이 안 땡기는데 이거는 그 뭐야 우유 넣으면 해결될 것 같아서 우정 우정 음어뭐 우유 넣으면아 프루트 자체가 다 우유랑 더맛있 어. 같아요 음, 그래서 저는 이거 진짜 9점 줄게요 오늘 감귤 맛이야. 오 감귤 처음 먹어봐. 만다린. 아, 만다린. 레모나네. 아 이봐 모르네 너는. 그냥 감귤 냄새인데? 감귤 냄새? 이거 그거 냄새야. 응. 색색.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음료와 이렇게 하는 아, 아, 음료수. 아, 모기탕 가면 색색 있잖아. 어. 그 어... 색색은 좀하다좀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진짜. <웃음> 와이 <내 스타일. 웃음> 오케이 오케이. 어니 스타일이야? 어, 어나 존나 좋은데 넌 색색을 좋아하나? 어 색색 좋아하나 응. 어 색색 좋아하나 넌 색색 좋아하는 거 같고 너는 그냥 오렌지 맛? 그냥 오렌지 맛? 응. 나는 이거 딱그 그 느낌이었어 그냥 우리가 집에서 한번 짜먹는다고 한번 짜보잖아 막 오렌지 짜서 먹고 막상 먹으면 우리가 원하는 그 항상 먹었던 그런 오렌지 주스 맛이 안 나잖아 그래서 완전 생귤 주스 같은 느낌 난 좋아 너는? 아 좋았어? 아, 10점 10점? 근데, 어, 근데 어, 어. 좀 호불호 갈수 있는 게 향이 좀 세. 저는 어. 한.. 5점? 5점? 딱 보통? 어. 나는 이거 그 7점 이건 천장 느낌이 좀 아니다 천장 느낌 어, 많이 나고 생활주신 음,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거 음, 먹으면 어, 음, 딱겠다 진짜 음, 그 느낌 그래서. 와 성류 냄새 난다 아닌가? 시야 음? <웃음> 이거 어제 분명히 밭은 냄새인데? 이거? 어디서? 향수 냄새대, 냄새 난데 여자. 맞아. 어? 그 우리 고딩 때 여자들이 뿌린 향수 있지. 음음음음 음, 음. 모닝 글로리 같은 데 사가지고. 야, 고딩 때 여자 안 만나. <웃음> 이 인싸 소... 새끼들 지금. 역겹네. <웃음> 아니, 아니. 자, 야, 이거 하지 마. 하지 마. <웃음> <웃음> 오. 아 이게 막, 막바지에 좋은 게 많이 나오네. 음, 난 이거 좋은데. 좋 제품인데 넌 좋아? 깔끔해요. 저는 한. 난... 한7 점, 칠 점, 그러면 구 점, 구 점. <웃음> 난 좋아, 난 좋아. 오케이, 난 솔직히 말할게, 난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 음. 무슨 맛인지 모르는데 나쁘지가 않아. 성유 살짝 성유 맛이야 그냥. 마지막 끝 그, 그 맛이 아닌데. 아니 끝 맛이 떨떨면 떨떨어 맛과 또 비슷하잖아 성류랑아 근데 이제 여러분들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거 신기해서라도 한번 사 드셔보세요. 왜냐면 이게 되게 신비한 맛이에요. 네, 신비한 맛이라서. 그냥 맛이 깔끔해요. 사실. 음, 맞아, 그게 제일. 그냥 초코 음, 맛이야. 이런 거는. 맛이 그 뒷맛이 아, 났는데 얘는 그냥 바로 싹 사라져버리니까 진짜 좀 추상적인 것을 좀 첨가해서 8점 음. 응. 그냥, 그냥, 그냥 깔끔한 거그 자체야 그냥 깔끔해 그냥 나는 그냥 깔끔한 거좋고 거 너는 9점? 8점? 7점 8점. 8점. 8점. 9점. 오케이 색깔이 <웃음> 나쁘진 않은데 이게 뭐예요? 청포도입니다 아~~ 오. 딱 나왔네 <웃음> 포도 그냥 포도 야, 먹어보자 한번 <웃음> 네, 아 촌맛은 아, 좋은데 끝맛이 아, 끝맛이? 이거 안 먹을 것 같아요 <웃음> 야, 사실 그냥 초코맛 이런 거 먹을 것 같아요 은데네 초코맛 이거는. 이거는 그.. 너무 쎄 뭔가 쓸데없는 향이 너무 세. 음. 말을 표을 못하겠는데 그천포대 좋은 향이 아니라 안 좋은 향안 좋은 향이 너무 세서응 음. 저도 이건 좀오래는못 먹을 것 같아요 가끔 음. 먹으면 맛있는 오케이. 그래서 한 저는 7점 7점 저는 이거 존나 맛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단백질 진짜 많이 많이 먹어봐, 먹어봤잖아. 먹어 음. 근데 이게 정말 독창적이고 이거 탄산수에 타먹으면 맛있을 거 같아. 이아 아, 지금 딱 그거야. 어, 청포도 사탕, 청포도 사탕. 어 맞아, 사탕. 그 사탕이 그그 있잖아, 이만한 거. 거. 어, 오, 어! 목에 걸리면 X 되는 거? 그래! 어, 그거! 어, 어. <웃음> 한번 삼키면 이게 그냥 저거 막! 발딱 어, 뜯는 어, 거 있지? 어, 어. 그거야, 그거 녹인 느낌이야. 나 그래서 되게 좋아. 끝맛이 좀 세. 맞으면 맞 그거 기대하시면 안돼 이거 6점 6점, 음, 6점 7점 7점 저는 9점 음 9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다 달라요 계속 오래 마시는 사람 많이 마셔본 사람 10년 이상 정도 마셔본 사람은 좋아할 것 같고 맛으로 따지면 한이 정도? 근데 이제 진짜 뭐 운동할 때 먹는 거라 생각하는 사람 음... 나 운동 잘 애매하게 하는 사람들. 또 애매하게 하는 사람들은 살아, 살아, 살아. 막3이라고 막. 하라가네. 아, 메론마 <웃음> 9점, 10점, 8점으로 27점 등록했습니다. 자, 저희 여기까지 할 거고요. 오늘 도와주신 개물치님과 우리, 우리 코딩님 정말 감사드리고 네, 단백질 마이크로트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안녕. 헤. 어디 휘어 어떻게 하지? 헤. 아, 오케이. 자, 여러분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헤. 그러니까 털 있는 걸더 선호하지요. 음, 음, 음. 털 되게 선호하고, 어. 아나좀 먹히나 그럼 팔털로? <웃음> 아니, <근데 그래도> <웃음> 팔털은 <웃음> 좀 그래도 아예 <아유>, 얼 <웃음> 얼굴 마스크 쓰고 이러고 다니고 기마 자세로다가 이제 <웃음> 아. 건강식으로 먹는 사람도 있잖아. 어. 이게 이게 제 동양인들은 이런 거 마셔야 되거든. 만약 고기 따로 안 먹을 거면 단백질을 음. 못 먹으니까 비건들 못 아니? 그냥 우리 일반 식단에도 옛날 우리 일반 식단에도 단백질 양이 엄청 적어 왜 무서워 비건이 <웃음> 웃겨? <웃음> 아니야 아 비건 말하는 게 뭔가 그냥 어감이 웃겼어 그냥 얘 비건일 수도 있잖아 이몸 말로 봐 <웃음> 나, 나 존나 나 존나 육식인데 뭔가 어, 그래 치타도 말랐잖아 육식인데 <웃음> <웃음> 은군이 논리적이다 응. 치타도 어, 그러네 응. 그러네 응. 여기서 내가 제일 수능 가까워게 쳤으니까 그러니까 미안한데 여기서 너만 수능 쳤어? 난 수능 날 피시방 갔어 <웃음> <웃음> 나 근데 웃긴 게 수능 보는 <웃음> 있었어. 그걸 할인 받았어. <웃음> <웃음> 형 대학 한번 가볼 생각 없어? 지금 공부하다 치자. 수능 쳐 내년에. 음. 그러면 가면은 서른 살에 신입생이면, 이발 누가 놀아줘지? 이빨 누가 놀아줘지? <웃음> 네. 내가 좀 서른 살에 가가지고 뭔 얘기 애들이라. 어? 신기몰이. 로래레로래레 네.